아이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을 <웃음>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지금 비닐을 찢어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라든지 비가 왔었을 때 물이 들어가면 이 두둑 옆으로 퍼지겠죠 물 자체가 그러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그냥 미끌려져 갑니다. 아, 그렇게 미끌려져? 예. 이런 식으로.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비닐 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찢어지겠죠? 아.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웃음> <웃음> 아시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자 오늘은 마늘과 양파한테꼭 필요한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웃음> 짜잔 이게 뭐예요? 삼국을 <웃음>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아 이거 쬐보 쬐보 그러더만 네 여기 쬐보입니다 쬐보 뭘째요기는 비닐을 쬐는다고 쬐보라고 지었습니다이러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이제 감자 그 순을 쳐내고 난 다음에 감자 수, 비닐 중간에도 찢어도 되고 뭐 마늘, 양파, 감자, 비닐 피복해 놓은 모든 작물을 다 이렇게 비닐 벗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번 찢어 주시면 물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수거할 때 작업 능률도 훨씬 올릴 수 있고요 어, 그럼 어디에 쥐는 게 좋아요? 어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월 오늘이 15일이거든요 어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 이럴 때 이제 스프링 쿨러로 지금 물을 돌렸지만 그 구멍구멍 사이에는 들어가는데 그 중앙에는 물이 잘 들어가질 않거든요 응. 많은 줄몇개 개 심겨져 있는 거예요? 8, 구가 심겨져 8줄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지금 쇠물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제일 중앙에 4개 4개 사이 중앙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물이 별로 안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찢어주게 되면은, 여기 마른 땅에도, 요 사이로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요 사이로? 네, 바깥쪽 두 골은 뿌리가 이제 놀골로 돼 있어가지고, 저기 있는 바깥쪽에 고랑이 있는 물을 빨지만, 여기 두 폭이, 여기 두 폭이는, 이제 그 물이 잘안 안 들어가거든요 땅 속에 어. 이렇게 한번 찢어 주시게 되면은 물 관리 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와. 여기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이제 다 들어가겠죠 와. 물을 편 상태지만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찢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 두둑 전체로 퍼지겠죠 와. 그러면 이제 수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죠 음. 지금 비닐을 찢어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라든지 비가 왔었을 때 물이 들어가면 이두둑 옆으로 퍼지겠죠 물 자체가 그러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그냥 미끌려져 갑니다 아 그렇게 미끌려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닐 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찢어지겠죠 아 여기가 새 톱날이거든요 아, 새그 톱날이요? 네, 새 톱날 여기 지나가면서 비닐이 살짝 들리면서 부하를 받으면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하면 너무 빨리 닳겠죠 네. 돼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쇠로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톱날, 오오. 쇠톱날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아, 쇠톱날? 네, 쇠톱날을 하게 되면은 이빨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걸리면서 비닐이 칼보다 이게 훨씬 더 오래 가고 잘 찢어집니다. 그거는 어디서 사나요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웃음> 이걸 또 어떻게 또 개발했어요? <웃음>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처음 개발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농가 여러분들 농가 여러분들한테 사용을 해 보시면 엄청 많은 인건비 절약과 네. 그다음 수분 공급이 잘 돼서 균일한 그 사이즈의 작물을 수확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야, 그거 아이디어 <웃음> 네. <웃음> 그 알게 상품이네요그데 그게 어. 마늘할때하고 마늘 양파할때도다 양파 달라요 음 이제 마늘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어... 양파할때는 양파가 키가 작거든요 네. 그러면 요 칼날에 옆으로 이렇게 처진 잎들이 잘려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테이프를 사용하셔서 요만큼 음 테이프로 감아주시게 되면은 그냥 밀고가지 잎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게. 이거 네. 되게 멋졌어요. 음, 미리 마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거지기 전한 4월 중순이나 고산간 쯤에 중간배를 잘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숲이 무성하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뭐 수분 증발은 그렇게 많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스프링클로 물을 줬을 었때 어 양쪽 여기 두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뿌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거든요 네. 안쪽 여기를 안 잘라주고 팔구기 때문에 안쪽에 여기 물이 잘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 스프링클로 물을 퍼었을때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를 흡수해 물이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밭이 골고루 수분이 퍼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수확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서 벗길려 그러면 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어릴 때, 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 있을 때 그때 미리 잘라주게 되시면 이중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번너편 친구처럼 바짝 기계에 붙어서 비닐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털어주게 되면 흔드는 횟수도 훨씬 적고 훨씬 빨리 이렇게 마늘이 빠지고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계 뒤에서 조금만 쳐져 버려서 마늘이 누워버리면 두배세배더 이상 작업이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같이 인건비 많이 비싸고 사람 구하기 힘들 때두명이 있으면 남자들 10명이 벗길 정도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네.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군요 있으면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 네. <웃음> 괜히 슈프놈부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웃음> 네? 이런 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희 이제 감자 마늘 양파하기 전 한, 한참 됐죠 한 네. 5년 정도? 오. 5년, 6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아 이거를? 네. 요거 하기 전에 요 업그레이드 된 모델 말고 제일 초창기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 그걸 보면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하다 보면 또 기계가 잘 부서지고 했었거든요. 아, 그걸 보완보완해서? 네, 보완보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야, 최신형이네. 아, 신형, 최신형. <웃음> 최신형. <웃음> 최신 업그레이드 최신형 된 겁니다. 최신형 제보. 예. 야. 농민님들도 요거를 한번 지금 마늘, 양파, 감자, 농사진이 분들은 네. 요거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비닐을 중간에 잘라주시면, 네. 정말 편리할 것 같고, 작물도 네. 잘자잘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저기, 슈퍼놈을 전화하셔가지고, <웃음> 저기 이거 좀 어떻게 좀, <웃음> 아니시면,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기 한국농수산TV 밴드에, 아, 나도 요거 한번 구매를 좀 하고 싶다. 공동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농수산TV 밴드에 가입하시고, 그, 거기다가, 주문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한번 얼마나 필요하신지 모아서 모아서 많으면 저희가 한번 공동구매를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거 하실 시간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나 뭐... <웃음> <웃음> 어쨌든 대한민국 농민들이 네. 편하고 또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오늘은 제보와 함께 우리 시품농부와 함께 구미에서또 <웃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